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양원주부학교 국어교사 유영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의 2단계 국어 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인물의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물의 행동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와 보청기를 읽어봅시다. 할아버지의 보청기 여러분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이상한 분입니다. 아빠가 사다준 보청기를 어느 땐 귓속에 넣고 어느 땐 빼놓으니 말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할때 보면, 귓 속에 있어야 할 보청기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지 뭐예요. 어제만 해도 그랬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에 오려면 동네 경로당을 지나와야 합니다. 경로당을 막 지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등나무 밑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가워서 할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할아버지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계속 친구들과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인물의 행동을 알아봅니다. 다같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참 이상한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이상한 분이라고 하네요. 아빠가 사다준 보청기를 어느 땐귀 속에 넣고 어느 땐빼놓니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참 이상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보청기를 어느 땐귀 속에 넣고 어느텐 빼놓은다고 하네요 아마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했나 봐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할때 보면 귓속에 있어야 할 보청기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지 뭐예요 할아버지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할 때는 어떻다고요? 보청기를 빼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할아버지 행동은 보청기를 귓속에 넣기도 하고 빼놓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르면은 부를 때 대답을 안할때 보면은 보청기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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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을, 도서관에서 을도서관 집에 오는데 할아버지 경로당을 지나올 때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봤더니 어디예요? 바로 등나무 밑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나요? 바로 등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네요. 나는 반가워서 할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할아버지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계속 친구들과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할아버지 하면은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때요? 내 말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청기를 아마도 빼두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신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실 때 뭐라고 어, 뭘 알게 되었나요? 네. 보청기가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바로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신 까닭에 무엇인가요? 에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하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했어요. 어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나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바로 등나무 밑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어제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은 어디였다고요네 바로 등나무 밑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바로 등나무 밑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고 바로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이상한 분입니다. 아빠가 사다 준 보청기를 어느 땐귀 속에 넣고 어느 땐 빼놓으니 말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할아버지를 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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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에 넣을 때도 있고, 빼 넣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부를 때, 대답을 안할 때는 보청기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등나무 밑에 앉아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